저부가피부라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피부가 부부가 괜찮아요. 응. 예쁘게 나와요. 이런 말한 번도 안해봤어 아, 코는... 아, 토는... 아, 코가 많이 못생겼어요, 내가. <웃음> 코만? <웃음> 아, 아, 그냥. 성형은, 성형하려고 제가 돈을 척척 모으고 있는 상태였는데, 동생이 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델하면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음. 음. 내돈 내산도 더... 뭐 네, 신경 써주시겠죠. 이쪽에서 항상. 원하는 거좀 해주셔야 돼요. 네. 상당황이요? 상당황은 네. 한, 응. 한 번도 안 받아 없어요. 그냥, 그냥 돈만 돈만 계속 모아놨어요. 네. 얼마가 네.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람마다 네. 코모양에 네. 코모양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다른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쌍꺼풀이 좀 얇잖아요. 네. 네. 속쌍꺼풀이잖아요. 어, 짝짤 쪽이 붙여있고 용어 모졸이좀 편하니까 나이를 좀 올려주고 상태민을 하시면 괜찮게 나올 수있요 코가 사진상으나 두꺼워 보이는데 의외로 잘 늘어나요 코를 세워주면 코를 따라가기 때문에 응. 좀 얇아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손끝에 있는 팔도 제거해서 좀더 슬리나에 보이게 할거고 방금 이제 여기를 얼만큼 올릴거냐인데 자기 옆모습을 이제 볼일이 잘 없는데 어, 꽃대가 이제 이마보다 낮아야 돼요 이마는 안 해도 겠지네 있겠... 이마는, 이마는 어, 응. 네, 튀어. 이거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니